안녕하세요 아니안입니다 오늘은 생일선물은 제가 또 두번째 선물을 제가 또받았는데요이 선물은 제가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2018년도에 제가 디자인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공부할 때 반장으로 했을 때 같이 공부했던 첫번째 제가 제일 어 같이 친했던 오빠가 있었는데요 그 오빠랑 꾸준히 연락하고 지냈는데 그 오빠가 선물로 뭐 생일이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보내왔더라고요 무슨 선물인가 했더니 제가 카카오톡에 <웃음> 받고 싶은 선물을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선물을 해놓을까 하다가 제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사기 전에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이제 마이크를 이제 그 카카오톡에서 그냥 제가 설정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그 오빠가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을 그걸 받나봐요 그러더니 오빠가 마이크를 짜잔 이걸 사주셨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코지... 코지가 하고 있는 스트리머 레코딩 마이크를 해가지고 스팅딩 하는 마이크인 것 같아요 고정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열어 알아볼게요 나 선물 받았으니까. 고마워, 오빠. 잘 쓸게. 자, 이게. 개인 방송이나 보컬 녹음, 악기 녹음 또는 음성 채팅 할때체화하다 최적화하던...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적인 상화대가 거치가 되서 좋다고 하고 3번은 위드 스크린 사용으로서 잡음이나 녹음을 방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방면 가지고 깨끗하고 선명한 사운드가 녹음이 되고 그리고 4번은 자극 변화 제공으로서 PC,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4번 네 짜잔 이렇게 마이크가 됐고요. 오, 대박.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어떤 구성이 되는지 볼게요. 어. 이게 윈드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게 잡음을 제거해 주나봐요. 이거.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는 삼각대. 삼각, 삼각대, 삼각대. 해주는. 그리고 사급 변화 젠더라고 해서 이거는 PC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다고 해요. 이거는 마이크 이거 봐도 마이크인 줄 알겠죠? 아아폰이나 태블릿, PC나 그렇게 그 노트북 사극인 걸다 꽂아서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먼저 꽂고요. 먼저 마이크 홀더 홀더랑 이게 마이크 홀더거든요 <웃음> 이 마이크 홀더랑 한번 삼각대를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이안으로요 마이크를 이왕으로 넣어야 된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좀 흔들리는 게좀 조금 있긴 한데 흔들리지만 일단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방송을 할겁니다 우리 제가 8시마다 방송을 하시 하는데 8시 아니고 9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이크 이 마이크를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난중 9시 반에 아 아홉 9시 반이고 난중 9시에 여러분들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이거 선물해준 제가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오빠가 그루를 좀 닮아서 그루오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루오빠 고맙습니다. 잘 사용할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아시씨 만나요. 안녕.